이카!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단하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찍는 이유는 뭐냐 네 간단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 대감사 티켓이 나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설의 강림이 나왔는데 신규 캐릭터 두명이 나왔습니다 선호공이랑 베지터 뭐 지금 중대감사 티켓으로 예전에 나왔던 7주년 듀오 뽑기도 가능한데 일단 저는 신캐 위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총 다섯 번 일곱 장 써가지고 진행 가능합니다.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? 신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너무 욕심인가? 근데 욕심 좀 부리고 싶어요. 제가 요즘에 아, 뽑기 운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서라도 좀 욕심을 부리고 싶습니다 일단 합체만 해도 좋을텐데 말이죠 여기서 합체하면은 LR 나오지 않나요? 네, 일단 첫번째 일곱 개는뭐 별거 없습니다 화면이 깨지더라도 두 번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한 번밖에 안 깨져서 기대할 게 없었고요 에잇 하필 트랭크스랑 차오지죠, 왜? 똑같은 사이즈에 5천이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두 번째도, 꽝의 기운이 좀 물씬 풍기죠? 네, 어우, 연속 두번 나온 건 뭐야? <웃음> 네, 두 번째 맞아도 네, 안 나왔고요. 세 번째 갑니다. 아, 진짜, 망하는 건 많으니까, 날, 시공이 갈라졌어요! 과연 누굴까요? 고래는5월이다 이거 우이스가 탕탕 칠려나? 우이스도 같이 나왔거든요? 우이스 안나오고 하기안나오 상관없지? 어차피 신키 확정인데 야! 드디어 나도 날먹을 하는구나! 과연 누가 나올까요? 손오공 나올까요? 아 진짜 손오공 나왔습니다! 이야아아아야 진짜 레전즈보단 폭렬입니다 여러분들 폭렬하세요 폭렬이 재밌는 게임이네요 <웃음> 야 선호공 나왔고요 어, 또 두번 돌립니다 어, 여기서 신캐나오다니 야 시공이 갈라질 줄은 몰랐어요 아, 어, 찍겠다. <웃음> 아 기분 좋다 아 드디어 기분 좋아졌어 요즘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날먹할 때도 있어야지. 좋습니다. <웃음> 자. 음, 요번엔 역시 없죠. 네, 없고요. 한번 더. 갑니다. 야, 여기서 시공이 갈라질 줄은 정말 몰랐네요. 조합이 없죠? 네, 조합은 없어요. 아, 합체도 안 했습니다. 결국에는, 그, 한 번에 기회를 낚아채고 이 티켓 뽑기에서 성공을 해버렸어요. 아 진짜 아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. 사실 단복 하나 해봐야겠죠. 단복 가자. 아 <웃음> 나에게도 이런 뽑기가 나오다니. 아 좋다 좋아 아 이거 기분 좋은데 사실 원래 세동캠 할 때까지 곧또 세동캠 하잖아요 8월 말에 용석 모으려고 그랬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한 번만 연법 해보겠습니다 딱한 번만 그냥 할게요 <웃음> 과연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. 오 마이 갓. 넘버오오 마이 갓. 넘버 왔다! 이럴 수가 일단 에라 확정인 것 같은데요. 와, 초베지트니까 여기 전설의 강림에서는 초베지트가 나오. 어! 야! 아 이거 간단하게 하려고 일부러 핸드폰으로 했는데 아쉽다. 그냥 그냥 컴퓨터로 할걸. 손오공이 또 나왔습니다. 손오공이 1개 방이에요. 와 이것도 메인으로 나오다니야 잘했다.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. 우 깜짝이야 난또 베지터 나올 줄 알았네. 딸은 그냥 스렉 베지터였고요. 그리고 하나 이게 날목인데 이거는 완전 잘했다 진짜. 아 이렇게 해서 이야 진짜 자 오늘 뽑은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폭렬이 폭렬이 갓게임이네 폭렬이 잘 준다 자 오늘은요 완전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뽑기 성공이고요 대성공이고요 새로 나온 개환권 선호공 두장 먹으면서 바로 일개방 가져갔습니다 와 진짜 이게 얼마만이야 여러분들 저 드디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날먹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부적이 되길 바랍니다 아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꼭 날먹 행복 독한 폭렬 하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뽑기는요 이제 아마 요7 7연뽑 있잖아요 3탄이 열리면은 티켓 7 7연뽑에 35장까지 현재 있지만 나중에 50장 모일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봐요 익바 안녕